안녕하세요. 주식 해피엔딩 시나리오의 리오입니다. 3월 9일 오늘 있었던 찌라시 종목들과 뉴스 내용 간단히 정리해볼게요. 찌라시 종목이라고 해서 무조건 상승하는 게 아니므로 타점 없이 무작정 추격하시면 안 됩니다. 찌라시 뉴스는 스윙 재료로만 참고하세요. 현대차가 코수닥 상장 로봇 부품기업 A사의 지분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으로 오늘 감속기와 로봇 관련주들이 상승했고 관련주들도 찌라시에 올라왔습니다. 투자를 검토 중인 해당 기업은 로봇 부품용 감속기 분야 시장 선두기업으로 꼽힌다고 알려졌다고 합니다. 푸른 기술은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비와와 협동로봇이라고 불리는 심포니 15를 공동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찌라시에 올라왔고 고가 25%입니다. 해성 TPC는 국내 유일 로봇용 고정밀 감속기 생산 중인 점이 부각되었고 고가 18% 상승 나왔습니다 포메탈은 로봇용 감속기에 선전에 힘입어서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찌라시에 올라왔고 고가 7% 상승 나왔네요 해성 TPC와 포메탈을 포함해서 감속기 관련주로 SPG, SBB테크도 큰 상승 있었습니다 감속기 관련주 체크하세요 다음입니다. 정부가 상반기 중으로 국가 양자 비전 및 발전 전략을 발표한다는 소식이 있었고, 코이버가 찌라시로 올라왔네요. 고가는 10%입니다. 양자 강국 대비 5년 정도 뒤처진 양자 기술을 스위스, 미국 등 해외 국가와도 협력해서 인력 양성, 국제 협력을 통해서 빠르게 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최근 리서치 아름은 6일에 챗봇이랑 인공지능 이유를 이끌 올해의 테마로 양자기술을 꼽았는데요. 유망주로 KCS, 우리넷, 드림시큐리티를 언급했습니다. 이 내용도 참고하시고 양자암호 관련주 중에 오늘 KCS가 가장 크게 상승했고 시외로도 코이버 포함, 우리넷, 우리로 드림시큐리티가 강세였네요. 양자암호 관련주 정리하세요. 다음입니다. 스타트업 업스테이지와 카카오톡이 챗봇을 출시했다는 소식에 컴퍼니 K가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컴퍼니 K는 업스테이지의 시리즈 A 투자 라운드를 주도했고 10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오늘 컴퍼니 K 고가는 13%입니다. 업스테이지의 이 챗봇은 이렇게 사진을 찍거나 전송하면 그 내용을 이해해서 답변을 할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오세훈의 한강 르네상스 설명의 소식으로 지능기업이 찌라시로 올라왔고 지능기업은 도시재생 관련주입니다. 오늘 고가 8%네요. 석경AT는 새로운 리튬이온,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 개발에 성공했다는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고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석경AT 공부용으로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역돌초 후에 박스 흐름 보여주다가 박스 돌파하면서 상승한 흐름 복습하세요. 다음입니다. 정부가 챗보품으로 관심이 높아진 초거대 인공지능의 국제 경쟁력 강화 대책을 이달 중에 발표할 것이라는 소식으로 인공지능 관련 주인 비플라이소프트가 찌라시로 올라왔고 고가는 4%로 큰 반응은 없었네요. 박셀바이오는 고형암을 타겟으로 하는 면역세포치료제의 국제특허를 출원했다는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고가 18% 나왔네요. 박셀바이오에서 이번에 국제특허를 출원한 면역세포치료제는 기존 치료제의 단점을 극복했기 때문에 기대가 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의 1위 토종 전기차 업체인 비아디가 상용차 시장에도 뛰어들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 소식으로 셀루메드가 찌라시에 올라왔고 고가는 7%입니다. 셀루메드는 비아디와의 2차전지 및 전기 이륜차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교모세포종은 예우가 매우 좋지 않은 악성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특히 재발한 경우에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서 더욱 예우가 좋지 않은데 재발한 교모세포종 환자의 인터루킨을 이용한 치료제를 처음 적용한 연구결과가 국제학술지에 발표되었다고 하네요. 네오 이문택은 인터루킨을 개발하는 회사 중 상업화를 위한 임상 개발 단계가 가장 앞서 있다고 알려지면서 찌라시에 올라왔습니다. 인터루킨 치료제 관련 네오 이민텍 오늘 고가 3%네요. 다음입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 추진 소식이 있었고 이 소식으로 데이터 관련주 모아 데이터가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고가 11%입니다. 다음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컴퓨팅 기능을 공개했다는 소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주인 세중이 찌라시로 올라왔고 고가 2%네요. 다음으로는 미국 천식치료제 공급업체의 시설 폐쇄로 천식치료제의 부족이 가시화되면서 원료의약품 관련주인 화일약품이 찌라시로 올라왔고 고가 6% 나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마존이 4월 24일 현지 시간으로 자체 NFT 거래소를 선보일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자회사 갤럭시아 메타버스를 통해서 NFT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는 과거 뉴스가 부각되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찌라시로 올라왔고 오늘 고가 8% 나왔네요. 아마존 NFT 거래소 출시 4월 24일 일정 참고하세요. 다음입니다. 토스 앱에서 오픈 AI의 챗봇을 바로 쓸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으로 토스 관련 주인 한국전자인증이 찌라시로 올라왔고 고가 6% 나왔네요. 다음으로는 코미팜이 비마약성 진통제 윤리위원회 심의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찌라시로 올라왔습니다. 코미팜은 과거에 비마약성 통증 치료제의 호주 진출에 관련한 뉴스도 있었고요. 세계 최초로 암의 전이를 막고 또전이된 암에도 효과가 큰 신약이 될 것이라고 하네요. 코미팜 오늘 고가 4%입니다. 다음입니다. 수도 이전을 추진 중인 인도네시아가 칼리만탄섬에 조성하는 신수도 투자기업에 대규모 세금 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소식으로 인니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마다 찌라시로 등장하는 JC케미칼이 역시 오늘 찌라시로 올라왔네요. 고가는 1.8%입니다. 다음입니다. 최기원 이사장이 반도체 부품업체에 뭉칫돈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돼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향후 반도체와 오지이동통신 부품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해당 분야의 유망기술 기업 투자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고 합니다. 최근에 오킨스전자가 발행한 50억원 규모 전환사체 전량을 최이사장이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오킨스전자는 반도체 검사 장비용 소켓 커넥터 전문기업으로 번인 소켓 제조 분야에서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킨스전자 오늘 고가 6%입니다. 다음입니다. 기아가 첫 번째 대형 SUV 티저를 공개하면서 공식 모델 공개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기아는 3월 중순에 디자인을 공개하고 이달 말에 온라인 행사를 통해서 세부 상품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동차 시트 제조기업인 대우에이텍은 전기차 전용 시트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2분기부터 양산에 돌입한다고 하네요. 이 점이 부각되면서 찌라시 올라왔고 오늘 고가 4%입니다. 다음입니다. 비엘은 자체 개발한 면역조절 건강기능식품 원료가 FDA로부터 신규 건강기능식품 원료 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으로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미국 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 및 완제품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으로 오늘 고가 16%입니다. 다음입니다. 현대공업은 미국 조지아주의 전기차 주요 내장재 생산을 위한 신규 공장을 확보하면서 북미 진출을 본격화할 예정이라는 소식에 오전장에 16% 상승 나왔었고 윤 대통령이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수출 현장 방문했다는 소식으로 오후에 찌라시 올라왔습니다 다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울산 경제인들과 만나서 전기, 수소, 자율, 운항, 선박 등 미래 먹거리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으로 수소차 관련 주인 유니크가 찌라시로 올라왔네요 유니크 고가는 6%이고 장막판의 상승이 나와서 시회로는 단기차익 실현 나왔습니다 에코플라스틱이랑 덕양산업은 호실적으로 강세 나왔고 SPG는 감속기 관련으로 강세 코오롱플라스틱과서진오토는 에코플라스틱 강세에 동테마로 부각되면서 강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식으로 오늘 수소차 관련주로 평화홀딩스가 가장 강했네요 평화홀딩스와 평화산업 역시 시외로는 단기차액실현 나왔습니다 이미지 보시고 수소차 관련주 정리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3월 9일 장중 찌라시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